이정 음~ 음~ 음~ i 음~ 음~ a 음~ 음~ 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여자친구왜 방금을 네. 자고있는데? 여자친구는 방고있는데 여자친구는 왜, 아, 자고 있는데. 왜 잔다 소리도 안했잖아 내 집에.. 내 집에 여자친구 들어온게 뭐가 잘못됐데대 씨대 씨대 대대 아이고.. 왜대 자슨.. 와았다거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이 카고 하고 친구하고 된거하고이칸누고있어 아이고.. 뭐 잘못됐나? 잘 됐나 그럼? 아, 왜? 잘됐잘 아! 됐나? 예 그래. 여자친구 만들어놓으면 만들어놨잖아. 그럼 잖아 여자친구 만들어, 지금까지도. <웃음> 여자. 아, 안 진정해 봐라. 앉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여자친구 만들어 잘못된 거야? 친구 와서 잘못된 거야? 여자친구 만들어 갖고 만는건 당연한데 어제부터. 옆에 와가지고 지금 집에 와보기 고 자고 있는 누구 같이 누구가 있는데 여기 은혜도 집이고 엄마 집이지 엄마한테 은혜도 안하고 데리고 가고 집에 누군는데저 집은 엄나 됐어 친구랑? 그래 그럼 여자친구고 집에서 나가라 시키야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엄마 그러면은 허락 안 받아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야? 내가 여자친구로 자서 화가 난건 알지? 다 하셨지 진짜 엄마한테 기차도 안 시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아. 친구하고 옆에 자는 게 어디 있노? 아 그럼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잠깐만. 아 됐다! 자기야, 어, 자기야, 좀 일어나봐. 자기야. <웃음> 안녕하세요, 코니여자친구 코니입니다. 여기 이거. 이거 뭐라고 적혀있요 뭐라고 적혀 사전. 사전이 사전? 사전이라고 적혀있 사전 아, 사전이라고 적혀있나 사전 이 아. <놀동> 죄송한데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친구, 저... 저기, 앉아있구나. 저기, 저기, 저기, <웃음> <웃음> <웃음> 아. 저기, 저기, 저기, 송한데그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혹이 전화번호 거제 친구 거뭐요 이거 뭐야? 이거 요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오러트이야 된거 중... 아니야?? 거 <재밌게. 웃음> 눈이다힙이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빨리 타. 그렇지. 응. 다 타. 빨리 출발해야지. 다 타. 다. 그렇지. 다 타. 문이 닫힙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빨리 잠시만요. 어, 빨리 타. 다 타, 빨리. 빨리 어, 타, 빨리. 타, 빨리. 너 아저씨한테 장난치지 마. 어? 장난치지 마. 빨리 타 타. 타. 그렇지, 응. 아저씨한테 장난치지 말고. 운초가입니다. 저기 길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제가 좀잘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육선 빌딩을 가고 싶은데 이 멍멍이한테 지도 보여 주면서 설명해 주면 얘가 찾아가거든요. 근데 네, 이 지도를 개제안 내견 눈에 보여주면 얘가 찾아가거든요. 네, 네 훈련 받았어요. 육상 빌딩을 가고 싶은데. 가봐, 가봐. 올라가, 올라가. 여기 여기로 여기로 쭉 가서 쭉 저기로 쭉 저기 뭐라 설명해야 돼 이거를. 사랑아 지도 봐, 사랑아 돌아서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애기한테 말해듣 하듯이 하면 네. 얘가 보거든요 사랑아 음 응, 그렇지 사랑아 응. 63빌딩 진짜 놀다 사랑아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사랑아 봐라?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봐봐? 봐봐? 아니 봐봐 아, 사랑아 여의도여의도 여의도. 어, 아니 이걸 보라고 친구야 건널볼 건너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MBC 찾아가서 사랑아 현재 여기거든 啊